7,8,9 월입니다.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구름에 낀 흐린 날이면 더 낫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